굿모닝! d morning. Good morning. 오, Good m o r n i n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g 로 o o d morning. 많이 봤죠? 네아 이제 한 가족 같네 o <웃음> g <웃음> 네아 어, 다음에 네. 또 같이해요. 네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웃음> 네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저도 병원에 가면 비염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저희, 몰라요? 아니요. 근데 그니까 코가 막힌다는 거를 그니까 음.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음. 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걸 이제는 지금은 좀 자각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게 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치료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두고는 있는데 어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비염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부정교까지 그렇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부정교합이라든지 지금 뭐 아까 거북목 일자목에 영향을 준다고도 하니까 그럼 사실은 되게 작아보이지만 큰 문제인데 아마 저처럼 그냥 뭐 해결본법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 나는 어쨌든 비염인가 보다 라는 걸 본인이 어쨌든 증상을 자각을 해야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자간단을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진단이요? 네, 작아진다. 난 비염, 내가 비염이구나. 뭔가 약을 취해야겠구나. 자, 비염의 현상, 증상은 네. 어, 만성 비염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네. 다르죠. 네, 네. 원인이 달라요. 음... 어, 그래서 만성 비염은 그야말로 그냥 염증, 어쨌든 둘다 면역력의 문제이긴 한데 네.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항원. 라고나요? 네, 항원 항체 많은. 네. 네. 그 특정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네. 이유로 인해서 그런 각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네.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가장 네. 뭐큰 이제 현상이긴 한데 그렇죠. 코막힘은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콧물 든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재채기는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음, 콧물도 그렇고. 네, 네, 네, 네. 근데 만성 비염은 코막힘에 주로 있죠.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막 그런 그 격한 증상이 나오는 알레르기 비염이고 또 이제 그게 또 오래 되다 보면 만성 비염으로 넘어가고 만성 비염이 또 오래 되면 축농증이 가고 그러면 완전히 이 숨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축농증 그게 그 농이 쌓인 고름이 그 부비동에 쌓이는 얼마 들어요. 어,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콧물고막힘 재채기의 포클링은 네. 이렇게 해봐서 네. 증상이 완화되면 띠딱 네. 행운이죠. 그렇죠. 어. 네. 런데 이게 또 안... 약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단지 나는 아뭐 별건 없는데 그냥 좀 코로 숨숨이 답답해 네. 이런 사람들이있는데 그게 단순히 비염 문제가뿐만이 아니고 뼈가 쉬인 사람도 있고 또 에이. 원래 태생적으로 이렇게 코가 좀 작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코로 숨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코로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 네. 어, 콧뼈가 쉬는 것도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음. 그게 용불용설 갖다 붙여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이몸이란게게 어, 한쪽 기능이 잘 약하면. 잘 되는 쪽을 더 키워주고 안 되는 쪽을 더 약화시켜 버려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억지로라도 계속 쉬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코에 숨을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기구를 개발하게 요구잖아요 이거 콧구멍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콧구멍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 지금 코로 숨을 쉬어 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숨이 좀더 많이 들어가죠 네, 네. 그래서 시중에 그뭐 테이프 붙이죠 음... 이 테이프를 딱 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판 하나 놓고 또 테이프를 덮어요 네. 그래서 탄력이 있는 테이프죠 네. 그 테이프를 여기다 딱 붙이면 이 탄력 있는 그 플라스틱이 들어 올리죠 아, 예. 터지면서 네, 네. 그러면 숨 쉬는게 오 숨이 좋아져요 라고 하죠 네, 네, 네. 음. 그런 거와 마찬가지 근데 얘는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얘는 코 안에 들어가게 밀어주는 그야말로 네. 딱그 동굴 내벽을 들어 올리죠 네.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음. 자 요게 실리콘 무독성 네. 어, 의료용 실리콘을 이제 사용해서 쓰죠 그래서 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이렇게 말랑말랑 만져보세요 이게 저게 무슨 네. 무슨 힘을 쓰겠어 네, 네. 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해보면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코가 이건 라지이기 때문에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코 이거는 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 대중소가 있는데 네. 똑같고, 여기서 여기가 여기서 말리는 말려야 되는데 조금먼 네. 이거보다 작은 사람들은 좀 잘라 줘야 돼요. 그래서 아. 미디움 정도 되니까 한 칸만 잘라줄게요 쓰면 이제 미디움이 됐어요 좀더 더 잘라면 네. 그 스몰이 됩니다 네. 스몰은 아이들, 미디움은 여성, 라지한 남성 뭐 대충 그렇게 쓰는데 코가 작은 남자들, 코가 큰 여자들 듣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은 어떻게 쓰, 착용하느냐 그리고 착용했을 때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딱 걸어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감아서 쓱 쓰... 집어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숙면에 숨, 숨, 콧구멍을 내가 얹어서 죄송한 게숨 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코로 숨 쉬는 양이. 음. 확늘었죠 네, 그렇네요. 음, 응, 진짜 편해졌어요. 응. 자, 이게 모래시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팍 내려오지만 네. 얘는 중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5분인가 10분만에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구멍을 조금만 넓히면 그럼 훨씬 많이 10% 넓히면 네. 10% 넓히면 속도가 10%만 빨라질까요? 거기 3배.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코가 모래시계 중간 밸브와 같죠 음. 요거는 밸브를 열어줍니다 짠 저는 되게 쉽게 키죠 이렇게. 음, 네 그럼 이 밸브를 열기 때문에 저희가 위동과라서 좀 바로 이 내부 확정을 했어요 아, 뭐 밸브의 네. 확장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네. 네. 30%에서 70%가 확장이 됐어요 엄청 많이 되네요 30%는 30 그러면 은숨 들어가는 양은 턱이 3이니까 뭐마마하죠 지금 숨을 쉬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시원하다. 음. 아이고 개운하다. 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걸 끼고 잠을 자면 코골이 소리가 줄어든 사람이 우외로 많아요. 이것만으로도. 물론 혀가 막는 건 얘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네. 코가 막혀서 생긴 코골에는 효과를 부드러운 거죠. 음. 이게 MBC 나갔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원래 미세 사가지고 코골이 개선 보조 기구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게 일등공거예요 음. 코트레로 음. 나왔어. 코트레는 <웃음> 이게 좀더 코클링이 좀더 코트레 같은 그래만.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해보니 어, 좋죠. 음. 왠지 다이어트 도움이 될것 같아. 아 당연하죠. 산소 공급이 많이 되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지방 지방을 빼는 건 산소예요. 그러니까요. 숨을 음. 잘 쉬는 거는 <웃음> 굉장히 중요한 <웃음> 일이고. 비용으로 왔다 다이어트로 끝내면. <웃음> <웃음> 오늘 많은 얘기를 한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중요한 얘기. 얘기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잘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네. 부분들 또는 제가 자꾸 건너뛴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건 나 다음 기회에 이두 개서 네. 한번 하시도록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정말 좋은 말씀, 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 신기하네. 이게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 3천만 <웃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아, 원으로요 네, 어, 너무 좋네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